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한 여섯 살 때인가 그때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을 때 어려움 인지도 몰랐어요 스트레스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이 가난한지도 몰랐고 힘들고 어려운 때인 건지도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집은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왜냐면 동네에서 마을 을어 이렇게 모아서 사는데 우리 집은 더 떨어져서 사람들이 버린 집이 산 밑에 있는 집에서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그런 집에서 살았고 우리가 거기서 사니까 또 주인이 또 나가라고 해서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원두막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기도 하고요 너무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 정말 대부름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와 형님들이 그때는 우디 집만 나가면 평생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과 그 밥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찰밥에 밤이 들어가고 팥이 들어가고 조수수가 막 들어가는데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름날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이제 그 밥을 찰밥을 얻으러 가면 누가 밥을 얻으러 오면 그냥 줘요 왜냐면 소단지 가마솥단지에다가 찰밥을 가득 해가지고 한 며칠 먹는 집도 있고요 정월 대보름그 음식들이 15일을 간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형님들과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밤새도록 아침부터 그 다음날까지 그냥 계속 밥을 들어다니셔요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후회해요 또 인심이 또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아버지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밥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밥을 다 가져오면 이제 마루가 어그 너무 양이 많으니까 마루에다가 그냥 뭘 깔고 이렇게 그, 삼배 같은 배가루 거기다 올려놓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걷어왔는지 당시에는 좀 소복하게 쌓였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은 맛있고, 어떤 것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 이제, 그, 있는데 우리 형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다,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걸 먹어야 된다.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어린애들이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양이 너무 커서 먹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말 한마디에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우리 형님들이 좀 이제 성격도이다 독특하니까 특히 부산에 있는 김용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몽둥이 같은 그런 거 하나 들고, 와! 먹기만 해봐도 그냥, 와! 죽여버린다니까. 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 말에 순종도 하지만 형님 말에 순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은 목숨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또, 갔다가 또. 어느 시간대인가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먹지 말아라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또그 뒤에 형님이 몽둥이 들고 죽일듯이 달려들것 생각하니까 벌벌 떨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눈앞에 먹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도 먹지 않고 막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안 되니까 나중에 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누님하고 깨안고 같이 울었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어머니 말씀 때문에 먹지도 않고 참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먹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저기 왜 이렇게 울리지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렇게 만면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니까요. 금식기도 하시고 계시는데, 막이란 놈이 찾아왔어요. 막이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약을 바짝바짝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너 야 하나님의 아들로 왔잖아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고생해 너 지금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마음만 먹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버려 먹어 네 마음대로 해 자꾸만 그렇게 시험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이땅에 죽으러 왔잖아 왜 죽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좀 쉽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고통 없이 그냥 그냥 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고 미혹하고 가장 큰 마귀의 가장 큰 요혹이 뭐냐면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입성.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억울하고 분한 일이 뭐냐면 내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고 분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왜 이유 없이 고생하고 내가 요거도 먹으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수민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구약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청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비신을 당하게 만들고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만들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리게 만들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도 억울하게 여성을 희롱했다고 보디벨 장군은 아내를 희롱했다고 감옥에 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2년 반 동안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선택할 수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친구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선택할 수가 있는 만남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형제 선택할 수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잘 살든 못 살든 힘들고 어렵던 간에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예.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으며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형제를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상대적인 만남도 있고 절대적인 만남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절대적인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상대적인 만남이에요 아내 내가 사랑해야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친구 내가 관심 가져줘야 그친구도나에게 관심 갖지 네. 상대적인 만남이나 상대적인 관계는 내가 잘해줄 때 상대도 잘해줘요 상대적인 만남은 나를 떠날 수 있는 만남이에요 언젠가는 나를 떠나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어요 좋은 만남에서도 헤어질 수도 있어요 상대의 만남, 변할 수 있는 만남 근데 절대적인 만남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요구를 하든 내가 변질되든 내가 타락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있고 심판이든 축복이든 간에 그 절대적인 만남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절대적인 만남이 유효하고 하나님 나라에가수 유효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만남들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상대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네 곁들 떠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택한 백성들이 이유 없는 고난이나 이유 없는 스트레스 내가 알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같은 청년은 성품에 미덕이 있어요 자 사랑과의 관계도 성향이나 성품이나 기질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 좋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약점이나 허물이 드러나면서 나는 이게 문제구나 나는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 관계가 안 좋고 꼬여있는 이것을 나는 고쳐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변화 받으면서 자기 역이 드러나야 이것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고쳐야 쓰신다 네. 고쳐야 길이 열린다 네. 고쳐야 복이 온다 네. 내가 볼땐다 고친 거 같아 그러나 관계 속에서 보면 안고치진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중심이야 아직도 내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가족들 문제 이스라엘 문제 주변의 문제 자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계속 하실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요셉을 승진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바로 왕이 꿈꿀 때까지 요셉은 연단하고 기다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어떠한 꿈을 누가 꾼다 하면 그 자리에서 다 해석이 될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수준이 되십니까? 누구 말을 딱 들으면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다다다다닥. 그래 분별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연달 많이 받아요. 저도 연달 많이 받아요.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제가 이제 연달을 받아 보니까 외국 가서 집회하면 집회 중에 한 날은 그런 시간을 가져요 토요일 날은 근데 내가 자식께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집회 참석한 분들이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이런 말까지 하기가 곤란하지만 성적인 부분까지 상담을 받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만러나짓뜨거지 몰라요 복사님 우리 남편이요 꼬시기 꼬시기 꼬시기 꼬시기에서 꼬시기에서 꼬시기에서 집 안방에 스테인리스 봉이 있는데요 그걸 놓고요 맨날 앞으로 돌아라 거꾸로 돌아라 잡고 뒤로 돌아라 그것도 물장은 옷 입고 도는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도르래 아 일단 여러분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정말 입장이 곤란해요 그리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그게 뭔데요 나는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아서 영화 보, 보면서 그그그 그, 그 내용이 술집에서 나오더라고 그게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는요 채찍이 있어요 노끈이 있어요. 또 눈에 뭐 이렇게 무슨 그 뭐야? 이게 응? 뭐 불나방 같은 그, 그거 그 있잖아요. 안 돼, 이런 거. 그거 있고요, 뭘로 때리고요? 그걸 끼고요. 웃으신 분들,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별별이 별걸.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알겠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전에 수연이가 통역할 때 어느 그 남자분 남자분 여자분이 통역할 때 수연이가 정 말말하게 곤란한 것을 성적인 질문에서 수연이가 목사님 어떻게요? 그래서 <웃음> 뭔데? 난 영어를 모르니까 목사님 여자 아유 참 아유 참 어떻게 뭔데? 동성년에 관련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빵! 터졌어요. 내가. <웃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용도, 용, 용도가 아니고, 요, 주님이 주시는 용도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제일 좋아하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옆으로 자꾸 새 나가는 느낌인데 요 예. 그런 시간을 가지면 영적인 것 모든 뭐 것들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가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구약의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은 올리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올리시려고 요셉이를 훈련시켜서 이유 없는 연단과 권한은 나중에 알게 된다 너는 무조건 연단 받아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유를 다 알지 못 이유 알지 말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권한 당하는 거예요 왜? 바로가 꿈꿀 때까지 근데 이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건강함과 영적 지혜와 지식과 충명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충명이 들어오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셉이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형제들이 배신해서 팔아먹었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돼야 되는데 능력이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참고 견디고 이기니까 능력이 될 때가 사용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여러분의 고난과 이유 없는 아픔이 있을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형제에게 상처받은 거자식들이 상처받은 거 상처로 끝나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능력으로 바꾸는 때가 되려면 잘 견디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오고 더 고난받은 사람이 왔을 때 고난 미리 받은 사람이 이걸 이야기를 해줘요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왔어요 한네명 다섯 명 정도 하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왔어요 에,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지역에서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언해달라고 왔어요 그러냐 그랬어요 목사님은 예언을 예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언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전에는 누가 예언해준 어, 목사님 여기 오면은 예언해준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왜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지 예언 은사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보면요 예언 은사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시길,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언이 필요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회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대, 2년. 자식들도 다 크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송도들도 몇명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 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언해달라는 말에 쏙 들어갔어요. 잘 견디세요. 사람마다 오는 고난이 다 똑같을 순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들로쓰습니다 그리고 주의장창 기도하세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 지금요, 어제 전화통화했는데, 어제 그 전라도 남원 쪽, 경상도 쪽에, 섬진강 쪽에 막 홍수가 났잖아요. 구례 남원, 순창 이쪽으로. 대홍수가 나가지고, 섬진강 뚝이 무너져 난리가 났어요. 그거 내가 김남덕 사모 있잖아요. 남원에. 남덕이 사모한테 내가 전화하고 그박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별일 없어 전화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잘안돼 이게 큰일 났다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작정했대요 그래가지고 부부와 그 어린이들하고 같이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목사님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하시네 대도시에서 아 그럼 집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났는데 자기 마을에 이장님도 돌아가시고 이장님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자기 교인들도 그 마을에 같이 자기도 거기에 같이 사는데 자기 성도 마을에는 자기 성도들 집이나 논밭은 하나도 물이 잠기지 않고 안 부서졌대요 옆집 옆집 옆집 다 물이 잠기서 다 쓸어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세상에게도 자기 교회의 성도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물론 돌아가신 분은 미안한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는 운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세요 지난주에도 2차 집회때 그런 얘기였어요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경우 모든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나 택한 백사나 가치 모든 경우 이건 일반적일 경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에게 숙제를 내주신다니까 그 지도자에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숙제가 주어지는데 숙제가 주어지는 그것은 숙제를 낼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그 숙제는 거의 대부분 다 재앙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천재지변으로 많이 옵니다 그럴 때는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그 어려운 지향들을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동성년이, 동성년이가 막 만연되고 사람들이 정신이 헤어질 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바캉스 가는 계절에 홍수가 나고 지진 나고 막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바캉스 갑니까 어떻게 놀러 갑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계속 갔다가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곳에 실수어서는 절대 안돼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운영하실 때는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수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갑니다 거기는 다수가 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인재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났다 천재지변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것은 맞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 설명을 아무리 아무리 많이 해 줘도 설명이 안 돼요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설명을 해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막 불만을 폭주하는 거예요 그왜냐면 지도자에게 죄가 있고 그 민족의 죄가 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잘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설명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 주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개시를 주의 종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개시를 알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다 상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이단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을 은사자들이 사용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다 사용한다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한다 그 인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 어떤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를 말하고 어떤 유동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요 특별한 경우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민족을 선택해서 을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인정한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다 너희들의 민족은 나만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일반 경우 일반 경우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잘 벌고 형통해도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같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암호수 선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왜 자꾸 너 세상으로 나가느냐 너왜 자꾸 스트레스 받느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고 고난 받고 이유 없는 알수 없는 그런 속에 있다 할, 연단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순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왜 스트레스 속에 빠지느냐? 너왜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유 없는 고난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 민족 살고 자기 가족 야곱의 아들 자기 가족 70명 다 살리게 만들고 그래서 요셉을 앞서 보냈다고 요 애굽으로 요셉이 그걸 깨닫습니다 예. 형님들이 애굽에 왔을 때 형님들이 생각하는 거저 요셉이가 우리가 판 요셉 맞는데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릇 자체가 달라요 사람이 예. 그릇이 달라 동생인데 동생의 그릇이 하는것 같아요 하는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친구들끼리도 그릇이 다 다릅니다 친구들끼리도 다르고 동료들끼리 다르고 부모 엄마와 아빠의 그릇이 다르고 형제들도 다 달라요 친구도다 달라요 여러분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긍유을 베푸세요 믿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릇이 점점 커집니다 디모데스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고 귀 쓰는 그릇이있어요 천이 쓰는 그릇은요 하나님이 버리는 그릇이에요 그거는 개밥그릇을 쓰다가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주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증표에 맞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동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호세야 선지자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고 이사야 선지자나 이사의선자는 남쪽 유다, 에루살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선지자고요 미가 선자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북쪽에 가까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또 남쪽 유다와 북쪽과 아울러서 같이 선포하는 그런 미가 선자가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다 봤는데 특별히 아무수 선지자는 요 평신도입니다 평소도 뽕나무를 대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해서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눈물의 노래를 많이 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란 평신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해요 사람으로 취급 안할 때도 있고 저게 무슨 선지자예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떠내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강력한 불세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키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암호수 선자가 가지고 있어요 당대 유명한 선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암호수 선자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선지자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호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호수야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시는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저들은 특별히 나의 말씀대로 살자, 나의 말대로 살지 않았다.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 안됩니다. 세 가지로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줄텐데, 첫째,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두 번째, 내가 불로서 심판하리라. 불이 바다를 삼키고, 강을 삼키고, 산을 다 태워버리겠다.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호스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면서, 북쪽 여로 보암 가게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방나라가 와서 다 부셔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특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해 주세요. 하나님 거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취향 내리신 것을 감당 못할 것입니다. 기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 동안 비가 오지 않아야 한다 그랬을 때, 아합 왕 당시에 열왕기상 18장에 16장, 10장, 18장 쭉 나오는데 비가 안 오니까 아합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이스라엘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산저산 꼴짝에 다어지져도 비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섭게 무섭게 회개합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암호선지가 울면서 애가를 지어요. 암호선 5장, 6장, 7장, 8장. 재앙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재앙이 쏟아진다면, 누군가에게, 가정의 식구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너무 악해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쌍해 주세요. 안돼. 그런데 아모스가 그까아지 기도하니까 첫 번째 기근 재앙이 사라졌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모스의 부르지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근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특별한 백성이 회귀하지 않는 거예요안 고치는 거예요왜안 고치냐 안 고쳐 북쪽 이스라엘은 좀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좀 안전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그렇지, 맞아. 경제가 회복이 되고,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막 모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남쪽 유다는 유다대로. 방식이 다르지만, 돈을 많이 모아서, 불안정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제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러나 돈을 모으는 열심히 돈을 모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 감면 돈이 보이고 눈 뜨도 돈이 보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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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돈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돈 모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어? 변하네 변했네 기도하네 교회 오지 않아 영적으로 살지 않아 헌신이 언제 헌신했냐 없어졌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돌짝밭이야 길가밭이야 말씀 드리면 공중에 새들 마귀와서 다주서먹어버리지 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돌짝밭에 있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터지면 해가 올라가면 말라서 다 비틀어져 버리고 돈돈돈 하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가시 덤브에 씨앗이 떨어져도 조금 기쁨으로 갔지만 성장하면 조금씩 씨앗이 자라면서 세상 염려 근심 걷기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떠만 떠면 천국 가는 길이 보이면 떠만 떠만 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돈이 없으면 가난해. 연단 많이 받아. 돈을 많이 모는 건 죄가 아니야. 저축하는 것은. 그돈 그러니까 그 모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인가 변할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북쪽스 쓰레통원에 집착했어요? 물질에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로도 심판하리라 불로써 심판할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거가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안됩니다 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우 이 암흑 속에 괜히 내가 이야기 해줬네 환상 괜히 보여줬네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비밀을 조금씩 조금씩 누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종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영으로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모스가또죽 타사자 울면서 또 기도하고 울면서 이스라엘 피에게 회귀하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회귀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충부이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 심판도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모스 시대에 또 남쪽 유다, 에루살렘을 비롯한 남쪽 유다는 어떤 일이 벌었지 아십니까? 남쪽 에루살렘 유다, 열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은 레위지파와 유다지파만 딸랑 남잖아요. 에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다 해봐야 가운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남쪽은 형편없이 형편 땅이 적잖아요. 에루살렘 위주로니까. 남쪽 유다는 또, 불안한거야. 남쪽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있지만 어떻게 주변에 있는 강국들에게 막 사이좋게 사이좋게 생이좋 군사동맹을 많이 맺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군사동맹 맺으란 말도 안하시고 맺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여기저기 군사 강국은 다 맺는 거야 이도 시집가게 만들고 그쪽들은 또 오고 그러니까 막 종교가 막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남쪽 유대도 역사만 다를 뿐, 역어그 내용만 다를 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주변 강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라도 팔먹을 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지경이에요.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북한하고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주변 강국에 끼어가지고 한국이 지금 그짓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국하고 손잡아라. 북한 끌어안아라.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러시아 신경 써라. 일본 신경 써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살판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변 나라들에게 배신당하겠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 우리나라가 요 그러니까 남쪽은 남쪽들로 망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쪽있으라는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쪽에 세 번째 재앙이 오는데 주변에 오는 나라를 통해서 전쟁의 기운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림줄 환상에서 하나님의 다림줄 수직과 수평이 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너희들은 뭐 이렇게 된 전지가 너희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예. 근데 그것도 아모스가막 연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만큼은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헐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의 전쟁터에 전쟁에 탁 끌려가기만으로 북쪽 이스라엘 먼저 망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 하고 하나님은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암호스로하여금 기도의 동기를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곡을 해서 수많은 가짜 예언자들이나 가짜 이단자들이 이 말씀을 사용한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비밀을 다가르쳐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금 쓸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죽은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가짜 이단자라든지 가짜 사이비를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네. 자 여러분 돈도 필요합죠그돈 네. 그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이 헌신하지도 않고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축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언제 심판하느냐 북쪽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쪽도 멸망당하면서 시드기아 왕까지 눈알 다 뽑혀서 장님으로 만들어서, 새고랑으로 만들어서, 길, 맨발로 걸어서, 멀리 바빌론까지 끌려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기도에 대한 태도가 바뀔 정도로 돈을 사랑하면 안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 막 키워가잖아요. 미사일 발사하고, 구체를 위해서 뭐하고, 뭐하고, 지금 이거 다 종말에 대한 현상이고, 종말에 대한 징조예요 지금 다. 한국에서 군사강국이 돼가니까 되가, 중국도 놀리고 북한도 놀리고 미국도 놀리고 러시아도 놀리고 전세계가 한국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의기양양해서 또만들어 미사일 만들고 미사일 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군사강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 여러분 남쪽 유다가 군사력을 의지해서 금은행이 그 됐어요 북쪽은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예.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고생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걸로 십자가 고난 없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예. 이유 없이 욕먹고 고생하니까 나 지겨워 주념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고달픈 거 없어 나이 안할래 교회가 너무 멀어 힘들어 어려워 기도하는 것도 지겹트겹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한번도 안 들었어요? 이 불안정한 삶이 지그지그해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이유 없이 욕먹어도 할렐루야 고 아멘 했지만 지금은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 같으니까 나에게 있는 불안함, 억울함, 열받는 스트레스, 상처, 압박, 괴로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족 주변 여러 민족들을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요 요새 보세요 자기가 받은 온갖 고난과 스트레스와 상처와 그런 것을 통해서 대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주변 의 나라들 다 구원하고 7년 풍년 7년 흉년 들어올 때 미리미리 주님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살리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는 상처나 스트레스나 아빠 이게 축복이 될 줄로 믿고 잘견디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일을 할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현실과 타협하는 일이 자꾸 만들어져요 현실이 이끄는 대로 그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왜 그렇게 악착하이 돈을 모았느냐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너 지금 병들지 않느냐 너돈다쓰지도 못하고 너왜 이렇게 쉽게 군사동맹을 맺었느냐 왜 쉽게 세상사람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느냐 좀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좀 불안정하게 살면 안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이동시켜서 이동하는 목적은 그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말씀을 쫓아 할렐루야 좀 고집스러워도 믿음을 붙잡아라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이 모험이고요 신앙은 정말 무모한 게참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예. 무모한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세의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그 책을 보시게 됐고요 내가 아무리 불안정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될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한번 부딪혀 보고 주님 의지하고 가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암호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들었어요. 진노 중에서 긍율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은 반항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직함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다윗시대 그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스족 속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여부스를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공격하니까 막 저주하는 막 거예요 막야이 빌을 먹을 것들아 너희들 해봐라 야 전름바리 데리고 와 전름바리들을 소경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부수 사람들이 성벽하 위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막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해요 보통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더 겸손하고 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근데 당시에 여부수 사람들이 에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서 있으면서 다윗을 기만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주합니다그 다윗이 거기에서 분노를 느껴 가지고 저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욕한다 그래서 다윗이 성형을 공격해서 기어이 에루살렘에 달아나간 다음에 여부서 사람들의 소경과 전렌바리들을 다 먼저 죽입니다 왜 하나님을 없이면 장애인들 까지 하나님을 없신 여겨 옆에서 족속들이 자기자신의 힘을 믿고 다윗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멸하는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낫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누구든지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되면 은다 거의 다 요양원에 다 가실 거예요. 말도 못하고, 어, 뭐, 뭐, 뭐, 뭐, 이렇게 거란 말이에요. 네. 누구나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정식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임하는 이런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재앙을 극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런 재앙이 일어나리라 해 놓고 그 재앙을 두배세배더열열 배로 열더 확대시켜서 심판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홍수가 났는데 경기 강원 철원 경기도 서울 쫙 쑥대밭을 만들고 서울 경기도 강원도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하고 임진강이 뭐 넘치고 또 한강 수계가 막 점점 올라가고 전정긍긍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지방은 막땡볕치고 지방은 안전하다는데 지방으로 다내라 지방을 또숙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너희들 정신 못 차렸구나 왜 너희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축복은다 부실공사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경기도 양평, 강원도 저, 저, 저, 가평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물가에다가 전원주택을 잘 지었잖아요. 산사태가 와서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에도. 성경말씀에 오늘 주님도 우리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너, 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한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되고 판검사되고 정치인 되고 대통령되 되면 뭐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아무리 그 모습이 화려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네. 헛된 영광이 다 지났잖아요 <목소리> 여러분 보세요 진보가 정권 잡으니까 보수 보수 쪽에 있는 대통령 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이제 보수 정권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돈이 더 들어와야 되겠다 돈이 더 들어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쪽에서 막 중동돈을 막 끌어다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쪽에서 메르스, 낙타를 통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큰일났다. 거기서 만드는 할랄 음식을 다뭐 여러분 할랄 음식은 말죠. 이슬람은요 자기들 율법에 의해서 신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일, 일종의 제사 음식이야 그게 다. 그 음식들이 막 이스라엘 바다의 나라에 막 퍼뜨려 퍼뜨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메르스를 통해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 정권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다 잘나가고 잘나고 국민들이다 믿는 것 같아도 얼마 못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 다루십니다 모든 정권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돼서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불타오르게 만들고 성령이 감같이 물같이 불같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홍수 재앙으로 또 이런저런 재앙으로 계속 타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뒤에 이제 더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스도 6장에 보니까 인간이 기지개 켜는 기지개 켜 심판의 내용은 너희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 잠자다 일어나 가지고 하품하고 기지개 켜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서 기지개 켜는 거 당연하고 하품한 거 당연한데 기지개와 하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라든지 예. 기지개하고 하품하는 거지 그것만 한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여유를 버리고 죄가 항상 풍성하게 넘쳤어요 그 가운데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면서 죄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말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세요 이거 되십니까? 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한 모든 것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뭔가 막혀있고 예전과 같지 않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